아까 그래서 주로 봤던게 보시 돌아가는 애들 보시 돌아가면은 이런식으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계속 교차가 엄청 빨리 돼요 그러니까 보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시장가로 긁게 만드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가로 시장가로 사용을 할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뭔 소리냐면은 지금같이 헤드라이시그라프에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장가로 하면은 지금 호가 볼륨이 없기 때문에 쭈글쭈쭉 그 그렇게 한다고요 쭉, 어, 쭉. 심지어 여기도 안 걸리고 여기에서 다 체결될 수도 있어.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매수를 할때 지정가 혹은 어, 지정가로 어, 여기 호가창 매도 물량에 걸어놓고 기다리겠죠. 아니면 뭐 여기에서만 매도 매수를 받거나 그렇죠. 어, 근데 보호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407원에다가 대규모 대규모까지 아니야. 어, 물량을 박아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407원 바로 위엔 408원에다가 어, 매수벽을 박아놔요. 매수벽을 박아. 그러면 내가 이것도 또 취소하고 408원에다가 또 매수박아놓잖아요. 매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409원에다가 매수벽 박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한 호가씩 움직일 때 이거지 만약에 409, 410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지정가 했다가 또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 포모가 나오게 포모가 나와서 시장가로 긁어버리게 만드는 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깜빡깜빡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보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보시 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장가로 매매 매수를 어, 유도를 하는 그러한 환경이 적용이 될수 있는 어, 그 뭐야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나도 최대한 보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에 빨리 그냥 시작 거로 타는 거지 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한 네네 가지 종류 어, 네가지단타 쳤는데 수익 아까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좀 불타기 방법인데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아까는 워낙 좀 보이는 자리들이 많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어, 펌핑이 나올 때보이 돌아가는데 보이 돌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 맞아요. 어, 맞습니다. 손절할 때 손절할 때도 그래서 시장가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시장가 업비트가 어, 시장가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시장가를 왜 만들어 놨겠어? 시장가 없이 어, 시장가 없이 만약에 옛날처럼 지정가 시정가 업비트의 시장가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된건 아니구나. 어. 그래도 최근 최근도 아니구나. 네, 원래는 지정가만 됐어요. 원래는 지정가만 돼 있어가지고 지정가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지정가 거래만 해도 시장가처럼 유동성이 워낙 막 볼륨이 완, 많았단 말이야. 막 왔다 갔다 막 호가창에서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나, 보돌리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 이제 보시, 호가창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볼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가로 거래하면은 지정가로 거래하면은 유동성이 안 생긴다고 유동성이 안 생겨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시장가 기능을 만들고 봇을 돌리는 거죠 어, 봇을 돌리는 거 그래서 호가창에서 어, 지정가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유저들의 어, 거래를 차단하고 미리 어, 미리 차단하고 한 단계씩 더 위에서 주문을 하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매도도 200원에서 매도를 하려고 주문을 걸어놓으면은 어, 1 9 8원에매도벽이 박혀요. 여기까지 어, 안 오잖아. 요 그러면 또 밑에 걸어 놓은 거야. 그럼 또그 밑에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얘네는 손해가 아니야. 어차피 보시니까. 자전거리니까. 유동성 보시니까. 이렇게 때문에 시장가 기능, 어, 시장가 기능 플러스 보, 개미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미, 지옥. 여기에 볼륨이 없다. 볼륨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볼륨 없는 상황에서 시장가로 보시 개미족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타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 보세로직을 아까 여기용한 거죠 보슬 거스를 순 없어요 보슬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아 보시 돌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개미들이 달라붙기 전에 내가 먼저 타 있는 거지 어, 나도 시장가로 긁어놓고 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아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요 자 단타 친다고 탔잖아요 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손절 난다고 바로 마이너스로 빠지거든 웬만하면은 어. 마이너스로 빠진다고 바로 또여기서 손절 쳐버려 그러면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그러면 또 이래 이제 신사한탄을 해요 신사한탄 신사한탄 와 아, 진짜 나는 지질이 복도 없네 내가 내가 사면은 바로 떨어지고 내가 팔자마자 바로 올라 버린다고 또신사한탄을 하는데 그건 신사한탄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어, 단타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범위의 그 손실분은 감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탔다고 해서 단타치 아무리 단타라고 해도 바로 올리진 않아요 바로 올리진 않고 밑으로 갔다가 또 올랐다가 더 심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 단타는 오히려 더 심해요 마이너스 10% 20%까지 갔다가 다시 막 올려버리는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볼륨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들 계시잖아요 아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 쳐가지고 여기에서 어, 매도 쳐가지고 이제 팔아놨는데 바로 올라더라. 이거는 뭐 신사한 탄이나 그뭐 팔자 탓을 할게 아니고요. 그냥 어, 털기에 당한 겁니다. 털기에 당한 거예요. 털기에 당한 거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속임 털기가 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시약가 어, 매수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어, 마이너스 나고 여기에서 아 손질 칠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 개미가 많이 안달라붙은 것 같아 그리고 보시 계속 돌고 있어 그래서 계속 버텨가지고 아까 단타로만 150정도 번거에요